내가내 와이프 사랑하는 게 잘못이야! 진짜 죽어서라도 급히 꼭 갚을게 그런 말 하지 마 들어도 보험도 없으면서 여보, 우리 이혼할까? 이장미 혼자 좀 힘들어도 잘잘 잘 지내다 우리 상황 좋아지면 오, 다시 봉 찾으러 갈게. 나비치. 냉수야. 봤어? 봤지? 저 여자 씨웃거못 봤어? 보여줘. 맹수면 맹수답게 놓치지마 전 여정 도미스 씨를 사용합니다 아내를 위한 복수이자 선물이다